제 소개를 아주 간단히 하고, 예, 오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일단, 저는 직업이 뭐냐면, 원래 그 경영학과 교수예요. 예, 경, 오, 오는 아니고, 아무튼, 어, 이제 경영학과에서 이제 주로 전공은 이제 마케팅이랑 통계학, 뭐 이제 뭐 시장조사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데, 어, 보통 석박사 가정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학부 수업도 가끔 하고 네, 그러다가 어, 제가 이제 호주, 태국, 필리핀 이렇게 세 나라를 거쳐 살다가 마지막 살던 그 필리핀에서는 사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학을 오는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종민 미안한데 요 마이크 혹시 배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아, 참, 출판사 대표님이. 육성으로 육성으로 일단 하다가. 네. 필리핀의 어린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나 공부 잘해가지고 필리핀에 유학 가야지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필리핀은 누가 와요, 보통? 너는 학, 한국에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도저히 맨날 쫓겨나고 막 이런 친구들만 오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열등생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오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필리핀 와서 갑자기 열등생이던 친구들이 갑자기 확 영어를 잘할까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그 친구들을 영어를 잘하게 했는데요. 세상에 그 친구들이 지금 영어 선생이 돼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을 가르쳐준 지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는 지금 시점에서 네, 많진 않지만 한 손가락 에 꼽는 숫자에 예, 친구들이 지금 영어를 엄청 잘하고 영, 엄청 잘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게 된그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또해 보려고. 그래서 일단 뭐 한국에서는 저는 서른 보시다시피 36살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 뭐 대기업에서 차장 차장 막 승진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영어공부하러 호주로 처음 가가지고 이때부터 37살부터 영어공부를 시작했고요. 한 41살 정도의 이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태국이랑 필리핀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인터넷으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제 기사가 이런게 떠요. 그런. 예. 네, 죄송하지만 학력고사 세대인데 어 훨씬 낫네요. 예. 네, 학력고사 세대인데 이 기사를 작성해 준 기자님이 학력구사라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수능으로 바꿔가지고 예, 하여튼 영포였어요. 영포. 영포였는데 일단 영어로 해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됐으니까 지금 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예, 저 같은 애들 글로벌 인재 키워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했거나 영어를 포기했거나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던 학생들도 예, 새로운 희망을 줘가지고 예, 글로벌 사회에서 이제 자기 역할을 다 잘하면서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지금 제일 잘하는 장점이 되지 않았을까 장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름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통 사람 하면 대부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약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나는 보통 사람이야 그러면 네, 나는 조금 열등의식이 있어 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런 분들 모두 다 네, 재능이 있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고 저희가 이제 쓰는 영어가 보글리시고 그렇게 해서 모인 친구들이 보글 커뮤니티라고 그러고요. 네, 이걸 줄여서 이제 뭐 보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포자 출신인데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제대로 하려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도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읽었어요. 근데 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영어에 엄청난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이 모이는 거구나. 그럼 굳이 내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영어가 좋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로 영어 얘기를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요. 오늘 최대한 영어 이야기를 많이 해 볼게요. 자, 일단 원래 그 서먹서먹하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막 외국 학생들 만나다가요. 한국에 오면요. 정말 무지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 표정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뭐냐면요. 외국 사람 기준으로는 다 화나 있어요, 지금. 진짜로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막 강연을 잘하는 분들이 별로 그래서 없지 않을까? 일단 일단, 감시하는 듯한 이 표정들, 예, 그거를 빨리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부드럽게 좀 풀어주셨으면 제가 좀더 재미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질문을 그냥 하나 드려볼게요.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죠? 자, 물론 대답을 잘안 해주실 거라고 하지만, 취직. 자, 지인들은 해야 돼요. 자, 영어를 잘하게 되면 좋은 점? 여행, 친구가 많아진다. 자랑한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영어, 영어를 잘하면 좋은 점. 엄마한테 칭찬받을겠지. 그지?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정보를 얻기가 쉬워요. 네. 조금씩 이제 영어 선생님 입에서 는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제가 제가 이제 아는 영어를 잘함으로써 생기는 그 장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말하시, 말, 말씀하시는 말 장점들이 마치 비유라면 이런 것 같아요. 쇠를 자를 수, 자를 수 있는 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쇠를 자른다는 라건 대단한 도구죠. 근데요. 다 빵을 자르겠대요. 그냥. 뭐나면 이걸로 빵만 자르면 돼. 영어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끝날 때, 이 강연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얻고 가는 건 뭐냐면 예. 네. 그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제 깨달고 가시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다 별거 아니에요. 오,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겨우 빵만 잘라먹은줄 그랬지? 이런 생각밖에 아마 안 되,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단어를 하나 꺼낼 건데, 꺼낼, 꺼낼 건데요. 제 강연을 들었던 분이 뭐한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두분두분 두분 정도. 자, 그분들만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나머지 분들한테 여쭤보는데요. 다행히 속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겉으로 제가 안 여쭤볼 거예요. 자, 지금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아는 한국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영어가 과연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 있던 그 생각을 한번 깨우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바로 요 단어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et. 그죠? Get. 자, 이 단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랬어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쭤보면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 이거 뭐 괜찮아요. 뭐, 그냥, 얻다. 가지다. 아, 네. 제가 오, 뭐 오해를 하고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이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담긴 열정이 예, 표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착각을 하고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자, 이 단어는 여러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얻다, 사다, 뭐 벌다, 밥 먹다, 배우다, 병걸리다, 연결하다, 시키다 그 외에 100가지 이상이 더 있어요. 자, 이게 개세 뜻이에요. 그럼 이 100가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일부 있더라고요. 그 수능 만점 받는 그 이상한 애들 네, 뭐 토익 990몇점 받는 그 이상한 애들은 거의 알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네, 없다 해서 일단 끝내죠. 가지다 해서. 그죠?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일단 한번 개세 뜻이 뭔지는 아니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I got him to drive. 혹시 아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반영해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 대답은 안 하시더라도 표정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저에게 좀 용기를 보, 네. 주셔야 돼요. 자 I got him to drive.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그럼 번역하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는 개를 운전하게 뭐 시켰어. 그죠? 뭐 운전하게 했어. 자, 두 번째. I had her drive. 자, 얘도 나는 이 여자애를 운전하게 뭐 시켰어. 했어. 그죠? 그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 잘 하시는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get은 투부정사를 뭐 취하며 뭐 있잖아요. had는 h a 는 뭐죠? 사역 동사니까 뭐 동사의 원형을 쓴다 이렇게 배웠어 혹시 아직은 안 배웠니 그렇게? 응.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은 이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뜻의 차이. 영어 선생님 빼고요. <웃음>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이죠. 아 뭐, 뭐라 그러셨어요? 아 네. 아, 혹시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어, 주어의 위치 차이, 어, 좀 깊이 있게 하셨네요. 네. 자, 이게 이게 혹시 외국에서 계시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한국식 토종으로, 네, 네. 그럼 잘 외우신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제 설명을 들으면요, 이 위와 아래의 차이가 오늘 아주 극명하게 갈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자, 왜냐하면 일단 개세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시 무슨 뜻인지 여기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보글리시를 듣지 않은, 않는 이상 그죠? 자개세 뜻을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 일단 단어 하나는 뜻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무조건 하나예요 네, 여러개가 있으면 아니, 여러개가 아니라 다른 뜻이면 그건 동음이의어라그래서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은 단어의 가장 본질적인 뜻은 하나예요. 개만 알면 된, 되는 거예요. 개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 이거 그림 인식 되세요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가리키 손가락이 지금 컵을 가리치고 있죠. 자, 또 보세요.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언젠간 만나겠죠. 아 여기 남자가 한명기또 앉아 있으면 좋은데. 여기 딱 여기 왜냐면 오늘 영상을 좀 찍어서요 네. 영상이 좀 나오게 네. 네.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질 수 없고 예 <웃음> 네. 뭐 왜냐면 좀 건들려 그러거든요 <웃음> 나를 건드려. 때론 기분 나쁘게 <웃음> 자잘 보세요 게시 뭐냐면요 지금 컵에 손이 닿았죠 네. 딱그 순간이에요. 아, 그렇게 오버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괜찮 분위기는 내가 만들어 볼수 네,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만들어 볼수 있어. 아, 점점 만들 수 있어. 아무튼, 취, 시도는 고마웠어요. 네. 자, 자, 딱 닿았죠? 아, 그죠? 아, 그러지 말래니까. 아. 난 품격있게 웃기려고 그러지. 그래 품격있게. 네. 자, 보세요. 딱 닿았죠? 이게 게시예요. 잘 들어보세요. 딱 닿은 순간, 이게 게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닿을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리. 아, 엄청 친해요. 네, 죄송합니다. 저또 버릇 없는 사람을 생각하실까봐. 잘 보세요. 잘못한 지것같아 나보다 오버하면 안 되지. 네. 자, 자, 보세요. 제가 닿으면서 너무 세게 닿으면 이친구 어떻게 돼요? 뭐가 막 미끌미끌하네.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이것도 개시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건 머리카락을 제가 잡았어요. 다음에서 잡았어요. 이것도 게시예요 그러니까 겟은 다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걸다게시라고할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이 돼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요. 너무 세게 닿으면 컵이 어떻게 돼요? 깨질수 있겠죠. 그때 게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 got the cup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설명으로 따진다면 있어요. 있어요. 음... 자 컵을 넘어뜨렸어요. 있어요. 개수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컵을 딱 잡았어요. 다우면서 잡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친구 머리를 잡은 것처럼 음. 내 걸로 확 잡았어요. 그때도 개수 쓸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손바닥 한번 쳐보세요. 그냥 시작. 이게 개수예요. 그냥. 그냥 딱요 딱 닿은 순간 있죠? 이걸 다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자, 제가, 제가 저기 있다가 여기 딱 도착했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어, 의상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웃음> 자, I got here 할수 있을까요? 네. 오, 어, 그러면 계시 이때는 뭘로 번역할 수 있어요? 도착하다예요. 네. 자, 그리고 어떤 소리가 와서요. 꼭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와서 내 귀에 딱 들어왔어요. 어,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너이 소리 들었어? 아, 이탈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갯을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하다 할 수도 있고 소리를 듣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제가 이친구를 아까 여기 꼬집었어요. 계속 꼬집고 다녀요. 그러면, did you get him? 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개이 이때 무슨 뜻도 되는 거예요? 꼬집다도 때로는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영어사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에는 한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다양한 예문을 보라 그러죠.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대처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 그 하나를 깨우치라고 네, 다양한 예문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겹치면 거치, 가장 본질적인 뜻을 그냥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사실 보세요. 그냥 이러, 이걸 개수로 쓰는 거랑 요 하나의 뜻으로, 뜻을 개수로 사용하는 거랑 어떤 게더 편해요? 당연히 뒤에 게 편해, 편하죠. 그리고 막 복잡한 현상들을 우리는 깊이 해요. 복잡한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단순화 시켜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리고 그게 이제 저 이제 경영학자니까 사회과학의 본질이에요. 복잡한 사회 현상을 한마디로, 어, 우리 사회는 이래. 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다음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걸다 계시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시 그냥 번역만 하면 돼요. 이 과정을 거치면 영어는 사실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가장 본질적인 뜻만 일단 알면 뒤로 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그리고 응용이 자유롭게 되어야 안 돼요? 됐었어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요. 본질적인 사고, 본질적인 뜻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계시를 안사람 계셨어요? 자, 뭔가 막어요. 우리를. 자,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뭔가 막어요. 개세 본질적인 뜻을 알게 막는 녀석이 딱한 녀석이 있어서 우리가 영어가 해결이 안된 거였어요. 과연 뭘까요? 왜저 개세 본질적인 뜻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자, 일단 개세 뜻이 어려워요. 아, 지금 얘기가 너무 어려운가요? 네. 제가 아직도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한국에서 한 2년 동안 지금 막 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개세 본질적인 뜻이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만 깨달으면 아, 영어 쉽게 할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뭘까요? 과연? 뜻을 외우라그래서 뜻을 외우라 문법만. 문법만 해서 예, 그것도 부분적인 예, 정답이 될수 있고요. 뭐라고요? 아이고 제가 귀가 사전을... 사전을 아 사전을 가지고 공부해서요, 아, 사전을 가지고 공부해서요. 본질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본질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오, 오. 오, 이제 남탓하기도 시작했고 네자 뭐냐면요 제가 이제 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 하실 거예요 뭐냐면 개새 뜻다 알았죠? 근데 어려웠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리고 개새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말 단어로. 닫다일까요? 어, 닿다. 닿다. 닫다로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어다로할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개념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항상 습관적으로 뭘 하냐면 영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무슨 뜻이야? 라고 묻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항상 뭘로 캐치해요? 우리말로 하잖아요. 우리말로 얘기해주면 오 그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영어를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는요. 거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자, study. 뭐예요? 뭐예요? 아 아니, 대답하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study? 그죠? 공부하다라 그래요. 아니에요. study는요. 머리 써서 하는 건다 스터디예요. 네, 그래서요, 오, 얘 진짜 신기한, 아,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 얘 진짜 신기한데? 이렇게 어린데도 막내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 하고, 오, 하면서 막 관찰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얘 스터디 하는 거죠? 근데 공부한다고 말하긴 좀 그렇죠. 근데 영어로 제가 뭐라 그랬죠? 머리 쓰는 건다 스터디라고 그랬잖아요. 오, 하면서 하면 이거 스터디 쓸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라는 말이 막을 거예요. 이때는 뭘로 바꾸면 돼요? 관찰하다. 뭐, 관찰하다, 유심히 보다. 그죠? 뭐, 연구하는 것도 스터디로 자연스럽게 쓸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초등학생들이, 저학년들이, 아까 저학년이 없었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막 색칠하고, 막 노래하고 하는 거, 우리는 공부라 그러죠. 근데 영어로 그 스터디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럼 혹시 이게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막 색칠하고, 막 노래 따라하고, 선생님 하고 율동 따라하고 하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응? 예? play. 응.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약간 그거보다 더잘 커버하는 말이 있어요. work. w 요 어? work. 는 뭐예요? <웃음> 없어요. 그러니까 work. 는 머리 안 쓰면서 하면 다 work. 자,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말이 그걸 제약하는 거죠. 그 뜻을 이해하는데. 있긴 있어요. 우리말이랑 영어랑 1대1로 되는 거. 재벌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재벌. 재벌이래요. 벌 재벌. 네. 그런 건 1대1로 해도 돼요. 뭐 아니면 김치는 영어로 뭐예요 네. 김치 김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1대1 할수 있어요. 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영어는 우리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우리말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약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을 탈피하면 되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 이제 학부모님들 잘 보세요. <웃음> 보통 한국에서 영어 교육을 하면요. 저 경계선을 절대 안 넘겨요. 그리고요. 시험 문제를 맞칠 때는요. 저 경계선을 넘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정답은 맞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넘어야 되는 걸 이제 제가 제 주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명이 안 되게 영어를 접근해야 된다는 라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고 오늘.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가끔 지나가긴 해요. 아니면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영어 했더니 영어가 됐어요라고 막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상위 한 1% 정도만 언어의 재능, 나이가 들어도 언어의 재능이 있어서 진짜 잘하게 돼요. 제 아내가 그래요. 저희가, 저는 태국에서 6개월짜리 초빙 교수로 있었는데, 6개월 동안, 6개월 떠날 때 태국어를 했어요. 6개월 만에. 네. 그리고요, 필리핀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살았잖아요. 저희 아내가 필리핀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진짜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경계선을 이해하면 돼요. 어, 영어로 설명되지 않는 아니 아니 죄송해요 반대로 우리 말로 설명되지 않는 영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개세 개세 본질적인 뜻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쉬웠죠. 근데 이거 발견하는데 과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처음에 어려웠겠죠. 처음에는 그 과정을 다 거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누군가 발견해준 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한 20시간 정도 같이 공부하면요, 영어의 모든 게다 끝나요. 그 정도로 얼마 없어요. 안 믿겨지시죠? 그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실 건데, 자, 이 20시간 정도 하면 여기, 아, 영어로 이게 설명이 안된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다 끝나고요. 이걸, 이 지식을 토대로, 이 깨달음을 토대로 네, 진도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일단 개슬 한번 써볼게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게로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사전에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실 거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웃음> 잘 듣고 있다라는 믿음만 그냥 가지고 갈게요. 게로프를 찾으면요 차에서 내리다, 여행을 떠나다, 옷을 벗다, 비행기가 이륙하다, 전부 다 게로프라고 나와요. 자. 따 지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죠 차에서 내리는 거랑 또 뭐였지 여행을 떠나는 거랑 없어 보이잖아요 일단은 그죠 자 여기도 개선이 이제 일단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미안해 기분 안 나쁘지 개선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오프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프 네? 어, 어, 어, 비슷해요 어. 비슷해요 음. 분리, 분리. 분리. 어, 맞아요. 뭐냐면요. 핵심적인 뜻만 알면 돼요. 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붙었던 게 떨어지면 다 오프예요. 붙었던 게 떨어지면. 자 그럼 게로프는 뭐예요? 붙어있던 거 떨어질 때다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차에서 내리는 거게로프 되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건 뭐예요? 네, 땅에 붙어있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여행 떠나는 것도요. 게로프라고할수 있어요. 맨날 집에 붙어있다가 I need to get off. 네, 이런 식으로요. 방송국 저, 전문 그거 같아, 뭐지? 방청객. 방청객 같아. <웃음> <해명이 해주셔야죠. 웃음> 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차에서 내리는 것도 당연히 괴롭으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응용도 해요, 우리를 쉽게. 제가 계속 이렇게 잡았어요. 이제,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한테, 형님, get up from me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죠? 이제 그만 좀 만지, 뛰시죠? 예, 그죠? 예. 그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본질적인 뜻을 알면 사실 수거 외울 게 정말 거의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계지라는 동사는 정말 폭넓게 써요. 쓴지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돼요. 자, 제가 자꾸 이 친구를 계속 건들면 이 친구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아요? <웃음> 그렇죠? 아, 아. 좋아요? 좋으면 얘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한 거고 아무튼 네.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게시란 동사는 그 표현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건드렸더니 야, 얘 상태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음. I got him 음. angry 하면 돼요. 음. 자, 내 손에 뭘 묻혔어요. 그리고 얘를 막 만졌어요. 음. 내 손이 더 깨끗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I got him 뭐예요? d i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단어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좀 이상하네요. 만져줄 때마다 뭐 좋아해요. 그럼 뭐예요? 그냥 I got him? 해피는 없네요. 아, 인데요. 있네. 네, 해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요. 사실은 다음 동작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얘를 건딩으로, 야, 공부 좀 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터디가 아니라 투 스터디를 쓴대요. 그러면 이건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외울 게 없어요. 외우지 않고 책 이름이요.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영어예요. 자, 외우는 게 아니고요. 왜 툴을 썼는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뭐냐면 아까 했던 거요. 예 초반에 자잘 보세요. 아까 여기 어, 어디 가셨지? 영어 잘 하셨던 I got him 이랑요. I had 여기 뭐였죠? Her 이랑의 그 뉘앙스 차이를 설명하고 지나가면 돼요. 자, 계속 뭔지 알았죠? have는 무슨 뜻일까요? have. 자, study는 공부하는 게 아니었고 work도 일하는 게 아니었고 get은 얻다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have는 뭐가 아닐까요? 가지다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have의 뜻을 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탁 들어 줘. 자. 제가 이 친구 손을 잡었죠, 지금. 이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얘는 지금 내손 안에 있어요. 이게 have예요. 내손 안에 있다예요. 그래서 얘를 마음대로 뭐가 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의 의미도 have에서는 분명히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get과 get은 범위가 넓은 거였죠. 이것도 계시고, 이것도 계시고, 이것도 계시고, 다계시었잖아요 근데 have는 get보다는 범위가 좀 작지만 어때요? 느낌이? 비슷해요. 얘가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더 강한 통제력. 그러다 보니까 I had him 하면요, 나얘 운전하게 했어 하면요, 이때 해부는요, 진짜 운전했다는 뜻이 돼버려요. 거의 왜냐면 내, 내, 완전 내손 내손 안에 있는 애를 내가 운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정말로 했다라는 뉘앙스를 주려고. 그냥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모양을 직접 쓴 거예요. 그 강한 느낌을 표현해 주려고. 그리고 위에는 자 강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I got him 하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운전하게 한 거예요. 운전하게는 한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I got him to drive. 자 그러면 위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I를 넣으세요 시작 I got him to drive 자, 제가 왜읽으라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연습을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잖아요 갑자기 영어에 막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실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말 안하고 버틸 생각 하지 마세요 일단. 이따 오늘은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따, 이따 설명드리고 자 일단 I got him to drive 내가 운전하게 했어 자, 해부 써볼게요. I had him drive. 운전하게 했어지만 두, 두 개의 느낌이 이제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사실 번역을 하면요. 위에 것도 나는 쟤가, 쟤를 운전하게 했어고요. 밑에 것도 나는 쟤를 운전하게 했어지만 사실 한국말로 정확히 표현하려면 위에 거는 나는 쟤를 운전하게 영향을 줬어.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뭐나 몰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게 위에 문장이고요. 아래 문장은 뭐예요? 나는 얘를 운전하게 했어. 진짜 했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근데 한 문장으로 번역하라 그러면 그냥 비슷해 보여요. 자, 요렇게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I got i m 했죠. 근데 닿는 대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 닿는 대상이 없이 그냥 바로 형용사가 오면요. I got angry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누가 화난 거예요? 내가 화나게 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자기 비동사처럼 내가 화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나 화났다. 나 화났었다. I was angry 되죠. 근데 I got angry 하면 갑자기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요? 혹시 한번 자, 게시 아까 여러분 손바닥 한번 다시 한번 쳐보세요. 시작! 소리나는 순간이 계시라고 그랬죠. 네. I got angry는요. 이거예요. When you call me 돼지. 네가 나 돼지라고 불렀을 때 I got angry가 어울려요. I was angry가 어울려요. 이때는. 네가 나 돼지라고 불렀을 때 그러니까 화가 어떻게 난 거예요? 네, 그때 뭐라 그러죠? 네, 불쑥. 난 표현으로는 was보다는 뭐가 어울려요? 가시 어울려요. I got angr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개투용법이라고 외우는데 학생들 때문에 이건 준비했는데 학생 연령층이 너무 어리네요. 이게 뭐냐면 개투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요 그냥 투되는 그 순간을 표현하는 게 그냥 개투라고 생각하시면 다 해석이 돼요. 이건 나중에 보세요. 이건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서 지나갈게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거 가르칠 때마다 오, 그러거든요. 오, 저거 왜 내가 외워야지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안 배웠을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갯은 서로 다른 차원이고요. 겹치지 않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가끔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다른 거. 인을 한번 볼게요. 인. 인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죠? 그럼 인이 아내일까요? 아니겠죠. 이제 의심하셔야 돼요. 기존 컨텐츠로 이제 다 의심하셔야 돼요. 인은 아니,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른 뜻이에요. 그림으로 그러면 이래요. 인을 아니라고 해석해도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자, 근데요. 인은 뭐냐면 혹시 인원하 r 라고 썼나요? 인원하우얼 r 무슨 뜻이에요? 한 시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이, 한 시간? 한 시간? 음, 이게 아니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시간? 시간. 자 그럼 한국사람들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잘해온 사람은 1시간 후에 라고 외웠고요 그게 아닌 사람 우리 나갔던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1시간 안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1시간 후에예요 후에 왜냐면요 이는요 자 저기 화살표 보이시죠 네. 처음과 끝 보이시죠 인을 말하면 공간이 존재한다 혹은 범위가 존재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요. 범위가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저거 다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럼 잘 보세요. 6시에 나가면서 I'll be back in an hour.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다니까 7시에 돌아오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한시간 안에 온다 그러면 within이라는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인을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말은요. 나한시간 뒤에 올게 그랬는데 한시간 2분 뒤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거예요? 2분 늦었어라고 말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한시간 10분 후에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이제 개인차가 생기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개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약간씩 부정확해요. 애초에. 근데 영어는요, in an hour는요, 진짜 한 시간 딱 뒤에 오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거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in an hour or after. 이런 식으로요.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in five m e t e s 는 무슨 뜻일까요? five m e t e s 맞나?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 그냥 이대로 그냥 응용해 보세요. 5km 자, 내비게이션 혹시 영어로 틀어 놓으시는 분 계세요? 공부하겠다고. 그러면 5km 후에 뭐 아니 5m 후에 뭐 우회전하세요. 그럴 때요. after 5 m e t e 할까요? 그 after 5 m e t 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after 10 m i n u t 도 존재하지 않아요. after 뒤에는요. 그 타이밍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after 1 o'clock After my mom comes 이런 타이밍만 와야 되고요 공간이 존재하는 말 뒤에는 무조건 인 밖에 못 와요 <웃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5미터 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자 그러면 혹시 i 인타임은 뭐라고 배우시, 외우셨어요? 제시간에 라고 배웠죠? 그러면 o 온타임은 뭐예요? 온타임도 제시간에 해요. 그럼 한국말로 하면 온타임, 인타임 두둘의 뜻이 똑같죠? 근데 영어식으로 완전히 달라요. 자, 오늘 강연이 원래 몇 시에 시작했죠? 7시 반이에요. 제시간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은 온타임이 맞는데요. 제가 이걸 이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야, 3일 동안 빌려줄게. 너 제시간에 반납해. 하면 뭐가 어울릴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 이끝 시간에 맞는 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 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 타임의 뜻은 적당한 시간 뒤에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온 타임과 인 타임의 뜻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한국말로 뭔가 설명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이거 이거 다라고 범위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 해석이 돼요. 자 볼게요. 자, 인, 밑에 거부터 볼까요? Believe 했어요, Believe.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거 이 정도는 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 그 교, 자녀 교육에만 관심이 있던 거고 본인의 영어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거군요. 자, 뭐 아무튼 가슴 아프지만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Believe는 믿다고요. Believe in 하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자, 이는 이거 다라 그랬죠.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believe you 하면요. 내가 너 믿을게 라는 뜻인데요. 갑자기 이분한테 내가 I believe in you 하면 느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나오는 건 내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믿음까지도 쓸수 있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리고 interested는 뭐예요? be interested 배웠잖아요. 그죠? 뭘로 배웠어요 뭐뭐에 관심있다지만 뭐뭐 안에 관심있다 아니잖아요. 뭐예요? 자 뭔가 대상이 있으면 이 친구 모든 범위에 다 관심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자 보세요. I'm in the school. 하면 학교 안에 있다 해도 되죠?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학교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식 뜻은요. 내가 있는 곳은 공간이 존재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공간감을 필요, 저기, 꺼내지 않을 때 그냥 S로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있는 곳은 공간이 존재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 나 놀았어. I was playing. 했어요. 나 놀고 있었어. 그러면 뒤에는 in이 와야겠죠. 놀라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죠? 아니면, 이렇게도 배웠죠. 넓은 공간은 in. 좁은 공간은 s로 외우는데 그게 다 아니고요. 그건 진짜 다, 진짜 이거고요. 예. 네. 뭐냐면요. 공간이 필요하면 in이고요. 필요 없으면 s예요. 자, I transferred plane. 나 비행기 갈아탔어.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라고 해볼게요. 한국에서. 자, 그러면 한국이라는 공간은 커요, 작아요? 크죠?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갈가라앉한을때 한국, 한국 땅을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 국토를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때는 한국에서겠죠. 그래서 그때는 At 리아가 어울릴까요? 인코리아가 어울릴까요? 아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훅 갔나요? <웃음> at이 어울려요. a at. 그때는 넓은 장소, 좁은 장소 상관없이 공간의 개념이 필요 없으니까 뭐 한국 땅을 뭐다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t이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정확한 뜻을 알면요. 이제 막 응용이 돼요. 외국인들처럼. 자. He sits on the chair.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He sits on the chair. 자, 왜 소리를 내는지는 이따가 아실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그냥 번역하면? 아, 여기 뭐 이상한 트릭가 없어요.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에요? 네, 의자에 앉았다예요. 그러면 다음 표현을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He sits in the chair. 자, sit in the chair.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아, 일단 그냥, 그냥 그 단어만 듣고 sit on이 훨씬 잘 어울리죠. 원래는. 근데 자, 이 밑에 그림과 위에 그림의 차이가 좀 느껴져요. 밑에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의자를 다 차지했죠. 여러분들 팔걸이, 가 그러니까 팔걸이 있는 의자에 완전히 이렇게 앉았을 때는 sit in the chair가 훨씬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그림이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냥 당연히 앉는 건오니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처럼 약간 응용이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뜻을 알게 되면 사실은 제가 g 시 t 란 단어와 인 n 이란 단어 두 개를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원어민한테 g 시 뭐야? 라고 물으면 원어민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get is get 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지금 되게 다소곳이 앉아있어요. 제가 이제 자꾸 뭐라 그랬더니 <웃음> 이제 다소곳이 앉아있어요. 리액션도 없어졌고. 아무튼 다소곳이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외국인이 갑자기 와서 다소구 씨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나처럼 앉아있지 하셔야 할 거잖아요, 그냥. 답 <웃음> 못해줘요. 그러니까 모국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인 설명, 인 뭐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명 못해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는 건 외국인보다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면 영어가 우리한테는 또 훨씬 쉬워져요. 그 과정을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하나 오늘 실습을 해본다 그랬어요. 하나를 더 꺼내볼게요. 자, 이해가 뭐냐? 오늘 하나 이해를 해볼게요. It is라는 걸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거 수업, 이거 강요는 처음이라서 오늘 한번 보세요. It is. It is가 무슨 뜻이에요? 아, 그냥 너무 쉽나요? <웃음> it is가 뭐예요? 그냥 뭐 It is가 뭐야? 그냥 그거는 아 이거 하려고 할때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영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내 생일이야 영어로 먼저 아세요? 오늘 내 생일이야 뭐예요? Today is my birthday는 공부를 못했거나 아직 안 배운 사람이고 뭐라 그러죠? It's my birthday가 맞아요 일단은 죄송해요 네. 아, 오랜만에 대답했는데 제가 귀를 괜히 죽였나 아, 지금 8시야 영어로 뭐예요? 그때도 It's 8 o'clock 이라 그래요 지금이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it's 8 o'clock. 그래요. 더워. 날씨 더워. 영어로 뭔지 아세요? 나 더워. 날씨 더워. 하신데 뭐라 그래요? 이 it's 하시죠. The weather is 하시라고 안 해요. It's hot 그래요. 암 m h 하면은 좀 성적인 의미가 돼서 조심하셔야 돼요. 암 m h o 은 이거예요. 나 I'm h 암 t 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It's hot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다 뜻이 있어요. 왜 i 치라고래러지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만 이해하면 여러분들 다 아하시면서 요 마구마구 응용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영어는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은데 영어는 주어가 항상 제일 중요해요. 주어가. 그래서 이제 수동태, 능동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어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이 내 생일이야 라는 말을 할 때요 오늘이라는 말이 더강조돼야 돼요 내 생일이야가 더강조돼야 돼요 내 생일이야가 강조돼야 돼요 근데요 오늘이야라는 말을 한다는 라건 이미 화난 거예요 오늘 내 생일인데 몰랐어 얘가 그러면이치마 s m 스데이 하면 안 돼요 그때 뭐라그래야 되냐면 Today is my birthday 하면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평상시에는 항상 뭐가 중요해요?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 i t 를 써요. 자, 그리고 지금 8시야도요. 지금이 중요해요. 8시라는 메시지가 중요해요. 8시가 중요해요. 근데 가끔 the time is 8 o'clock 할 때가 있어요. 라디오 15 들으면 그래요. 라디오 15에 나올 때는 지금 시각은 중요시 하잖아요. is 8 o'clock. 그래서 the time is 8 o'cloc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주어를 강조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말이 중요할 때는 다 it is를 쓰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죠그뭐 거리가 5k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km야. 그러면 그 거리는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5km 할 때는 it's 5km. 그죠? 그리고 the weather is 하지 않고 그냥 it's hot. 그게 이시요 그러면 이시 어때요? 뭔가 좀세 보여요? 하찮어 보여요? 이제 좀하찮어 보여요. 그러니까 주어를 강조하고 싶지 않을 땐 그렇게 그냥 이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을 이제 오늘 연습을 할 건데요. 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들 드물어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죠? 한국 사람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뭐가 또 드문 거예요? 한국사람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드물어요? 많아요? 아직은 드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 계신 거잖아요. <웃음> 그죠? 자, 세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평상시 말할 때는요. 이 형용사를 강조하는 경향이 훨씬 많아요. 형용사를. 근데 형용사를 주어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뭐가... rare 한번 해보세요. 시작. rare. rare. rare. 그러니까, 곡기 이렇게 레어로 주세요 할 때가 이 레어예요. 그러니까 살짝이란 뜻이에요. 살짝 살짝 있다는 뜻이에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드물다. 자, 그래서 드물어 라는 메시지를 제일 표현하는 게 영어식 사고예요. 원래는. 그죠? 야, 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게 나한테는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하면요. 이때는 사실은 행복해를 주로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얘기할 때는 it's happy, it's rare, it's difficult, it's hard, it's pleased 이런 식으로 it's를 그래서 항상 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의미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뭘 발견해냈어요. 과연 한국 사람 중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하다가요 적은 걸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it's rare라고 쓰면 안 돼요. 그때는요, to speak English well It's rare라고 써야겠죠. 이 뉘앙스를 살려주려면. 그러니까 이건 좀 특수한 경우, 경우인 거예요. 근데 평상시 는 항상 It's rare. It's difficult. It's hard. It's happy. It's fun. 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i t 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t's rare for Korean people to speak English well. 자, 들으셨죠? 제 발음도 콩글리시예요. 왜 콩글리시가 좋은지 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를 한번 읽어 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들 오늘 영어에 대한 뭔큰 깨달음을 드릴 거거든요. 아, 아직 웃긴 건 아닌데 큰 깨달음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협조를 이제 부탁드릴 건데 자, H for Korean people. 자, 이 i 스 하지 말고 그냥 H for Korean people to speak e n g l i s h 외를요. 자 오늘 연령대를 고려하니까 한 7번 7번씩 죄송합니다 7번씩 각자 그냥 소리를 한번 내서 읽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소리를 내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되게 싫어해요 앉아있는데 뭐 시키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교회 같은 데 가면 왜 옆사람이랑 인사하라 그러는지 나 그거 미치겠어요. 진짜 저도 싫어해요. 근데 자 이걸 뚫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가시는 게 있으니까 제가 진짜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한번 느껴보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영어 뭐좀 해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번을 자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웃음> 영어 잘하는 사람 뭐 유학파 해야 돼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7번을 자기 속도대로 남 옆에 사람 신경쓰지 말고 읽어볼게요. 시작! It's rare for Korean people to speak English well. It's rare for Korean people to speak English well. 아, 진짜 하셔야 돼요. 네. 아, 잠깐만 이게 진짜 천천히 읽으신다 It's rare for Korean people to speak English 했지만 자, 일단 읽었어요 그러면요 이번엔 세 번을 더 읽을 건데 어떻게 읽냐면요 일단 일곱 번 읽으니까 이거 좀 익숙해졌죠 나한테 이번엔 내가 읽을 수 있는 속도 중에서 제일 빠르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읽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했잖아요. 한 번. 아 짜증나 죽겠지만 한번 했잖아요. 한번더 하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가급적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뭐 여기는 진짜 크게 하면 안 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어, 어, 그냥 걱정돼서. 아니,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아무도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걱정돼. 너는 그냥 보통 사람 네, 한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자. 아 지인이라서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버릇 없는 사람 아니에요. 자큰 소리로 세 번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최대한? 최대한 바, 어, 빨리. 어, 빨리, 크고, 빨리, 빨리야 빨리. <웃음> 크기가 중요한 게 너는 빨리.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지금 밖에서 이게 뭐 하나 지금 하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it's like a r e for 스피킹이 people to speak n g s 해도요, 귀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보통 영어권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It's rare for Korean people to speak English요라고 w e 안 해요. 그 It's도요, 처해요 그냥 처처 처해요 그냥 층하고 지나가요. It's rare for Korean people to speak English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물론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좀 구린 발음이지만 엄청 빨랐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막 들어와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It's hard for me to play the piano.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안 들리는 사람은 이거 아까 제가 시킨 거안 따라한 거예요. 뭐냐면요. 영어 문장은 이런 문장을 말할 때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면 뜻이 바뀌어요. 아까처럼. 근데 한국말로 해석하면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가르치고 넘어가죠. 근데 언어, 이 뉘앙스가 다 달라요.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이 문장구조가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번 읽었죠, 10번. 네. 10번 읽은 걸로 뭐가 되냐면 이 문장, 이 문장 구조가 나오는 거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만약에 내 동생은 컴퓨터 게임 하는 게참 행복... 저 뭐, fun 뭐라 그러지? <웃음> 즐거운 것 같아. 하면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It's fun하고 for my 뭐, brother system은 다 좋고 to playing, 아, play games. 그냥 이렇게 영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리 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특히 말씀드리는데 영어가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영어가 안 느니까 소리를 내게 한게좀 효과가 생겨서 이제 고게 조금 잘 팔린 거예요. 아, 찍으니까 시땡스쿨이랑 야모두랑 뭐막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걸 반복해서 소리 내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효과가 뭔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리스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 의미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바꿔서요. To speak English well is rare 라고 하면요. 느낌이 좀 다르죠, 이제. 그죠? 이리스가 하찬, 하찮을 때 쓰는 건데 그때 이리스로 안 쓰면 To speak English가 뭔가 발견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쓸수 있고요. 응용이 막 돼요. 또 어떤 응용이 되냐면 잘 보세요. it is 하고요. t 리스 하면 한국말로 바꾸면 둘다 뭐예요? 그것은이에요. 그것은. 근데 잘 보세요. it is는 좀 하찮아 보이는데 t h a 는 어때요? 뭔가 더 명확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 그거 제였어 라고 할 때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으면 that was her that was her가 그러니까 더잘 어울리는 거고 그러니까 her를 강조하고 싶으면 It was her. 야 누가 했어? It was her. 야그짓 하면 그짓한건걔야 하면 That was가 더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같은 게볼때막뭐 이렇게 터프한 남자 친구는 항상 터프한 여자 친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걔가막 싸우면서 이기면 항상 뭐라 그러면 That's my girl 그래요. 그러면 It's my girl이라고 하는 것보다 That's my girl이 더잘 어울리는다는 느낌이 조금씩 와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 자, let it go 하지, let that go 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시 어때요? 하찮게 만드니까 이시 더 어울리는 거예요. 대시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뉘앙스 차이까지 이제 막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정도 영어를 하면 뭐가 되냐면 외국인보다 더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타일러나 또 옛날 사람들은 박노자 교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글 쓴거 혹시 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면 안 되는데. 그분들 한글로 글 쓰잖아요. 우리보다 더잘 쓸까요? 못 쓸까요? 더잘 써요. 써요. 왠줄 아세요? 한글을 논리적으로 배워서 그래요. 이해해서 배워 이해하고 배워서. 근데 우리는 한글에 대한 원리 이해해요? 우린 대충 쓰는 거예요. 그게 모국어예요. 어, 뭐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모국어는 원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만들어진 그 틀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외국인들한테 영어 막 지적해줄 수 있어요. 이제 고게 이제 보글리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요 차별화 포인트고요. 우리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어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이제 차별화 포인트고 그 이해를 한 다음에 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자. 그러면요. 사실은 영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정말로요. 20시간밖에 안 걸려요. 희망이 좀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 영어 좀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영어를 하실까요? 왜안 할까요? 아, 고마워. 그런데다 빨리 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좋은 컨텐츠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보글리 시가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그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영어를 왜 못하냐면요. 사실 영어 필요 없어요. 영어 쓸일 뭐가 있어요, 어머니? 어, 여행 갔을 때. 여행 <웃음> 맨날 가세요? 해외여행? 그죠? 그때 가서 영어 못한 거 창피하고, 어, 짜증나.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돌아와서 또안 쓰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면 이제 또 짜증내고. 아, 해야지. 이러고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어가 필요해지겠죠. 근데 그게 몸에 아직 안 와다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자극을 하나 드려볼게요 영어라면 뭐가 좋은지. 자 명제를 제가 안왔어요 명제가 뭐냐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라는 걸 판단하려고 이렇게 꺼낸 걸 명제라 그러죠. 자 우리 읽는 거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이지만 시작.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영어만 잘하면 된다. 자이 명제가 맞아요? 틀려요? 어, 그냥 이것도 싫으세요? 아, 이제 입이 좀 풀어졌는데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어도 잘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드립니다. 뭐냐면요. 한국 사람은요. 영어만 잘하면 돼요. 영어만 잘하면 돼요. 아, 정말로요. 자, 보세요. 제가요. 필리핀에서 공 못하는 애들 영어 잘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걔네들이 지금 영어만 잘하는 바보일까요? 아니요. 걔네 진짜 다 똑똑해요. 그, 걔네들의 케이스를 보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걸 학술적으로 좀 연구한 제가 결과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는 거예요. 뭐냐면요. 한국인들은 모두 초능력자예요. <웃음> 아, 진짜로요? 여러분들은 이미 초능력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초능력이 왜 발현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안에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능력자끼리 모여있으면 초능력이 초능력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한국에 있으니까 그 초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초능력자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한국 사람들은 초능력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지라는 그그 이제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왜 이렇게 멀리 보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잔머리가 좋지? 이런 거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아마 외국 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못 해요. 근데 우리는 거의 초능력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앞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뭐냐면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를 쓰면 초능력자가 돼요. 인간의 뇌를 굉장히 자극하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자 한번 그 이해를 한번 볼게요. AI로 극복할 수 없는 전세기 지구상의 유일한 언어가 한국어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제일 나중에 정복된대요.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안된대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느껴볼게요. 우리가 왜 초능력자인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이 문장을 볼게요. 자 이런 곳에 오면 자, 이런 강연자리에 오면 어, 내가 누군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나요? 네. 자 이해됐죠? 이거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곳에 오면 내가 누군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해되셨죠? 자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이런 곳에 오면요, 당신이 누군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1 번과 2 번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죠. 네, 예, 같아요. 같죠. 네. 자 같아요. 자 이게 번역. 길로 돌리면 이게 느껴질까요? 자, 만약에 외국 사람,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 사람한테 가서요. 자, 이런 곳에 오면 내가 누군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외국 사람이 뭐라 하면 야, 여기까지 와서 왜, 내가 왜네 생각을 하니 그래요. 아니 한국말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자,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곳에 오면 사실 자신이 누군지 생각해 보자는 말을 내가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니가 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사실, 야, 이런 거설명면 니가 누군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니가 <웃음> 누군지 생각해 봐야 돼. 라는 말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의 포함되면서 나를 우리의 대표 주자로 말하는 거면서 좀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덜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한국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근데요, 이런 언어가 전 세계에 없어요. 눈치가 엄청 빨라져 한국말을 쓰게 되면.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배우게했어요야 우리는 어미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 어미 다쓸줄 알아야 한국말을 쓸수 있어. 자 모르로 시작해 볼게. 보이세요? 모르네, 모르데, 모르지, 모르더라, 모르리라, 모르는구나, 모르잖아, 모르리나. 이거 왜? 우리 이거 다 알죠.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억지로 외웠어요? 아니에요 한국말을 쓰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요 근데 외국 사람한테 이거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웃음> <웃음>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면요 생각의 폭이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법을 부리는데 이런 거 보세요 자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세요 뒤에 거 밑에 거 읽지 말고 시간 관계상 자 시작 바퀴 있다고 해서 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바퀴인데 바퀴벌레라는 거다 여러분 아시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썼는 지 알아요? 한국사람이? 네. 외국 호텔에 후기를 남기는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어, 자기네 호텔안 안 좋은 평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호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지워요. 그러니까 한국사람들이 어, 이 자식이 지워? 번역기 안 돌리게 쓴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 못하는 한국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침새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 어 이상하다. 왜 우리 호텔에 손님이 또 떨어지지? 번역기를 돌렸는데 안 나와요. 아 이거 부정적인 것 같아 하면서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이 이번엔또 어떻게 대응하냐면 똑같이 했어요. 그맨 마지막에 보세요. 네, 부정적인 얘기 위에 쫙 써놓고요. 맨 밑에다가 번역기 돌렸을 때 아주 좋은 숙소 잘 지내고 갑니다. 이것만 번역 때또 놔두는 거예요. 아, 진짜 잔머리의 대가예요, 우리는. 아, 진짜 그래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 만나면 요 느낄 거예요. 아, 그 이거예요. 제, 제, 아, 찍어서 좀. 이, 자식, 이 자식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것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 적응하는데 몇초 걸렸어요? 물론 한국 사람도 눈치 진짜 느린 사람이 있고요. 네, 눈치 진짜 빠른 사람도 있는데 결국엔 이거 번역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할 수 있는 번역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정말로 요 한국어를 쓰면요. 생각이요. 진짜 넓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군산대학교에서 무슨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이제 외국에서 온 대학 교수잖아요. 네. 한국에서 왔는데 제가 양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리핀에서 양복 입고 다닐 일이 없어요. 진짜 반팔 티 입고 해요. 긴 바지는 입어요. 자, 아무튼 한국에 왔는데 양복도 없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입고 인터뷰를 하러 갔어. 인터뷰, 이게 뭐였냐면, 100명이 참석할, 학생들이 참석하는데, 그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교육생들을 선발하는 인터뷰인데, 그 중에 제가 그, 인, 그 면접관이죠. 면접관으로 이제 갔어요. 딱 가서, 조교가, 조교님이 면접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군산까지 갔으니까 한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면접 준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책상 나르고 막.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조교가날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나 학생 아닌 걸 말해야 되는데 저 면접 그래서 보러 왔는데요라고 안 하고 저 면접 하러 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냥 그냥 저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저 면접 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조교가 하루 이을한 번씩 훑어보더니 제가 어려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일찍 왔네요. 말투에서부터 약간 느껴져요. 어, 일찍 왔네요. 그러더니 책상 좀 같이 나를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권위의씨 그런 거 없으니까 열심히 날려줬어요. 책상 몇개 나를더니 이번에 벽보를 붙이러 다니세요. 안, 행사 안내장. 그래서 진짜 벽보 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 시간 30분 전에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석부를 가져오더니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 학생이 아니고 저기 인터뷰하는 저기 이승범이 나라고요. 이승범 교수가 나라고 그랬더니 이 조교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웃음> 우와 그렇게 어려 보이세요라고 안 해요 당연히. <웃음> 어, 엄, 얼마나 쑥 미안해요. 그죠? <웃음> 선생을막 시켰으니까 <웃음> 네. 뭐 조교님이 깨깨야 20대 후반 하닐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한국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뭐냐면 우리는 저 인터뷰하러 왔는데요는요. 인터뷰 당하는 사람도 하러 왔다 그러고요. 인터뷰 받는 사람도 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을 들으면 인터뷰 당하는 사람인지 하는 사람인지 맞춰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말은 우리 말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넓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이게 한국말의 특징이구나. 근데 왜, 왜냐면 영어는 그렇게 틀릴 리가 없거든요. 영어는 생각을 넓게 안 해줘요. 그냥 I'm here to interview 하면 돼요. 인터뷰하러,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그리고 학생이면 I'm here to be interviewed 하면 돼요. 그냥 말에서 아예 분리를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머리 쓸 일이 없어요, 걔네 말은.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일할 때그 컴퓨터 이제 조교 하나 새로 뽑아가지고 컴퓨터 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컴퓨터 만줬어요 마우스랑 키보드랑 이런 거안 주고. You said a computer. Sorry. <웃음> 누구였냐면 독일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 그, 그 관리하는 직원이 저희 대학에. 진짜 시키는 대로 해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말은 저 컴퓨터 필요한데요. 그러면 최소 물어보죠. 마우스랑 키보드도 필요하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음> 진짜 한국어, 한국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은요. 직관력이라는 게뭘딱 보면 그거와 관련된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즉각적으로 끄집어내는 그 직관력의 크기가 요만큼이라면 한국인은요. 진짜 커요. 한꺼번에 모든 걸 생각해내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저희가 자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하고 살죠. 네. 그래서 이걸 장기지향성, 단기지향성이라는 게 학술 경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지향적으로 사는 민족이 어딜까요? 당연히 지금 답은 나왔어요. <웃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는요. 무조건 먼 미래를 다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부지런한 거예요. 왜냐면, 하 지금 내 지금 행동이 나의 노후가 다 결정되는데, 내가 어떻게 게으르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특징을 분석하면 그 나라의 민족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개세에 대한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 개세에 대한 영어식 뜻 도달 못 했었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디에 갇혀 살기 때문이었다고요? 한국어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어가 주는 철학을 여러분들의 다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단점. 머릿속은 다 알아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머릿속에는 다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표현을 못해요. 안들이나는데 표현을 못해요. 제가 지금 이, 이 영어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어,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중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납득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직관력을 다거부하는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린 척하면 척 알아듣잖아요. 야올때 야, 맛있는 거좀 사와. 하면요. 그 속뜻을 우린 다 알아요. 이 자식이 또내돈다 뜯어내려고. 그러 부터 시작해서 배고픈가 보다. 일 수도 있고 어손님와 있나 보네. 그 모든 걸 우린 다 알아맞혀요. 초능력 자끼리니까 초능력으로 던지면 초능력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한테 야올때 맛있는 거좀 사와. 그러면요. 진짜 당황해요. 그리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너한테 마시는 거 나한테 마시는 거? 아 진짜로요. 아마 외, 외국인들 접하는 분들 그 느끼식 아 이걸 다 말로 해줘야 하나? 걔네는 해줘야 돼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자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잘 보세요. 직관력이 크면 세상을 진짜 넓게 봐요. 근데 서양인들은 세상을 넓게 못 봐요. 그냥 한치 앞밖에 못 봐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한국사람 많나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영어 잘하는 한국사람 중에 성공 안한 사람 진짜 못 봤을 거예요. 그, 그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영어권에서 CEO를 발탁할 때 넓게 보는 시각을 가진 서양인들이 흔치 않으니까 인도 사람들을 CEO로 엄청 많이 앉혀요. 그 동양적 사고를 하는. 왜 그럴까요? 좀 넓게 봐요 동양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직관력이 클것 같으세요 인도 사람들의 직관력이 클것 같으세요 언어가 주는 직관력으로 했을 때 인도. 한국 사람이 훨씬 커요 내가 1등이라 그랬잖아요 아, 네. <웃음> 인도 사람이 훨씬 커요 근데 인도인 CEO는 엄청 많은데 한국인 CEO는 왜 별로 없어요? 네. 어, 영어를 못하니까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하게 되면 뭐냐면요 우리의 유일한 약점이 뭐냐면 우린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 없어요. 나다 아니까. 네. 나다 아니까. 그리고 대충 말해도 얘가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굳이 표현 안 해도 돼요. 경상도스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사랑을 굳이 표현 안 해도 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꺼내는 게안 돼요. 근데 영어를 하면요. 영어는 이직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관적 사고의 벽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직관력이 있으면 다 한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들 사장님일 경우에는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대리 때이 대리잖아요. 이승범이니까 네. 뭔가 새, 새, 새, 신상품이 나와가지고 이걸 젊은 청년들한테 파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 이 대리 왜 그래? 저의 촉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한국말을 자꾸 쓰면.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영어. 맞아요. 이게 아, 진짜 영어를 하잖아요. 사람 성격이 되게 디테일해져요. 나쁘게 말하면 쫀쫀해져요. 저 그래서 요즘에 뭐 하냐면은 국어 사전 요즘에 되게 많이 찾아요. 내가 모르고 썼던 한국말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 도구로 삼으면 진짜 놀라운 거를 얻어내실 수 있어요. 제가 7시 반, 8시 반, 아 제가 계산을 하면서 조금 오버했네요. 2분 오버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제 연락처고요. 그냥 명함을 막다드리긴 드리긴 했었는데 이상하게 제 명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명함이 별로 안 남아서 아예 연락처를 적어왔고요. 제가 이거 형을 왜 썼냐면 <웃음> 여러분들 진짜 말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해요. 제가 형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비스, 연령대가 좀 그러네요. <웃음> 저희, 네, 저희 대학의 대학생들이요.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아무도 안 불러요. 남학생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답은 여기 써 있어요. 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득으로 작용, 작용하냐면 형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형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수님이라고 부를 때그 못할 말들을 마구마구 마구 해줘가지고 저희랑 같이 막 보글리시 연구해가지고 득을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이제 제 영어를 지적하기 시작해요. 형, 영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근데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저의 발전에는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 존댓말 쓰는 게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걸 또 굉장히 멋있어 하는 외국인들 되게 많거든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제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만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 그동안은 이제 주로 강연 위주로 했어요. 책 쓰느라고 되게 제가 많은 시간을 썼었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가지고 수업도 좀 다시 하려고 그래요. 수업 한 6개월 전까지 수업을 조금씩 하다가 왜냐면 수업을 해야 컨텐츠가 발달하더라고요. 막 질문도 받고, 어, 이걸 왜 이해 못하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더 좋네? 그러면 이제 책을 바꿔 쓰고. 그래서 요 수업도 이제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미 일요일 오후 수업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긴 있어요. 2년 전에 제가 만들었다가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다시 이제 추가로 제작하니까 간간히 보시면 또 공부도 되실 거고. 저희, 제가 만든 그 학생들이 캠프도 해요, 지금. 그것도 너무 잘 되고,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홍보는 안 해요. 그냥 사람이 무조건 차더라고요.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데 이제는 좀 대규모로 네, 올해부터는 2020년부터는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고 다행히 소문이 잘 나가지고요. 네, 2주 있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사분들 영어 연수도 보글리 이가 하기로 했어요. 좀 괜찮지 않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사실 강연을 이렇게 듣고 하지만 제가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씩은 다눈 마주쳤거든요. 여러분들 얼굴 익히고 이제 친구가 되자는 뜻이에요. 어디 숨어서 지나갈 때 강연했던 애 사람이다 하고 숨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다 그러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저 강연 들었어요. 그러면 서로 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막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 그죠 제가 또 해외에서, 해외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이제 하고 있던 어떤 좋은 점들도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거고, 저는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인맥 생겨서 좋은 거고, 서로 좋으니까 연락을 할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영어 성적도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 하면 성적도 금방 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냐면 하 4주만 공부를 시켰는데 학생들 성적이 확 오르니까, 돈을 벌려면 영어 성적 올리는 일 해야겠다. 해가지고요. 한번 했다가 약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토익 성적이 이제 600점대 학생이 900점으로 되는데 진짜 4주밖에 안 걸려요. 무조건. 예외 없이 야 무조건 대박이다. 무조건 대박이다. 해가지고 1타 강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나 몰래 가서 봤어요. 제가 바로 이 영어 시험 성적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1타 강사님들이 영어 지문을 안 읽고 답을 맞히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나 저거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예, 그건 이제 살짝 놓고 사실 이렇게 뭐 성적 뭐쭉 오르는 친구들은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지들이 알아서, 알아서 뭐 1타 강사 하는데 단 문제는 예,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990점을 맞아도 영어는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 근데 이해를 하면 예, 영어를 이해하면 네, 영어식 사고로 마음껏 할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넓히는 힘으로 이제 영어를 쓰면 되게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처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질문을 이제 한번 어뭐라